최파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홀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멋대로, 멋대로 넘버 7큰 목소리만 있다면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보고 있으면 닮고 싶은 흥허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해피먼데이. 해피 래 그러니까 우리 호영님은 무조건 몬데이에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예, 먼데이 음. 아니면 세러데이 이런 거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이 지원 씨가 호이 오늘 파리 지엔 같아요. 옆에 바게트빵 있어야 할것 같아요. 유럽의 좀 미소년 같은 요런 네. 거, 어, 요런 거, 어. 요런것 들어. 이런 요런 거 하나 들어야 되는 <웃음> 그래, 그래, 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런 거. 예 아니 진짜 오늘 컨셉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니 사실 예. 오늘 컨셉은 뭐 특별하게 잡은 건 아니었어요 어. 근데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이제 손에 잡히는 툭툭했는데, 대로 이툭 했는데 네. 되는 날 어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네. 진짜 우리 저기 우리 화정 DJ 그 백. 가방 예. 너무 예쁘네 어 요런 어. 어. 게 아주 그냥 어디 피크닉 피이 어. 피크닉이 된 피크닉이 네 피크닉이 된 피크닉이 된 피크닉이 된피이된 피크닉이 된이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몸마를 네, 떠넘는 예. 룩이야. 아, 그냥 가는 거야. 밑에도 좀 보여주시고 밑에 바지. 음. 밑에 바지를 제가 이제 예, 약간 예. 연보 라일, 라, 라일라 네, 컬러인데. 예, 맞아요, 라일. 라이... 어, 오늘, 오늘 이제 슈즈도 살짝 이런 컬러를 맞춰봤어요. 귀엽죠? 저 어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좋아할 줄 알았어. <웃음> 어머 여름엔 너무 딱이다. 딱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팬츠 색깔이랑 똑같은. 아, 그러니까. 어, 이건 어, 내가 뭐 예. 일부러 겨냥하고 산건 아닌데 어,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어머. 사실은 이 예. 바지가 음. 제 사이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예뻐. 근데 어. 내가 안 되겠는 거야. 내 어. 사이즈가 없는 거야. 어. 없지만 우리가 작금은 힘들지만 큰면또 그, 벨트로 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큰 거를 했더니 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젤루엣이 괜찮더라고. 그렇지. 그치, 그치. 또 저런 거는 또 밑에 좀 커다란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 고개에 찌글찌글해서 맞아맞아. 그렇더라고. 예. 음, 아근데 오늘 뭐 이사가요 집? 왜요? 집에 있는 금은보알다 하고 나왔어. 아우, 집에 있는 예? 금은보알다할것 같으면 발가락 다 껴야지. 어머, 지금 팔찌, 에뭐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요즘 분해를, 분해를 풍기시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 이게. 아니, 옆에도순금 팔찌 아니에요? 정확히 봤어요. 어. <웃음> 정확히 봤고요. <웃음> 네, 세돈짜리에요. 예. 세돈짜리고요. 예. 요즘은 돈안 돈 쓰고. 예, 아니, 이게 예. 제가 그냥 음. 저는 팔찌 같은 거 한번 차잖아요 음. 그러면 잘 빼지를 않아요. 아, 아,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음. 찾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 계속, 거야. 예. 어. 반지도 그렇고, 네. 반지만 살짝, 살짝 음. 갈아 끼 어, 또 의외로 그렇군. 나는 집에 들어가면 모든 액세서리를 다 빼야돼. 아, 어. 저는 또 그렇죠. 저는 어. 이제 반지만 빼요. 음. 그리고 원래 목걸이는 잘안 하니까 음. 팔지만 그냥 냅두는 음. 거야. 음. 어 여러분, 네. 어, 우리 호영 씨의 분해나는 악세사리도 좀보시고요 예, 그 모자가 굉장히 <웃음> 시원할 괜찮죠? 것 같아. 어, 어. 재질이 또 시원하고 이게 또우리 알지. 이게 또 잡혀있어. 음. 이게 쉐입이 잡혀있어. 어. 잡혀 어. 각이 잡혀있어. 잡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음. 말리고 그러니까. 말리고 쌓여져가지고 어. 소라빵처럼. 그러니까. 어, 요게 내가 좋더라맞죠 소라빵 같아서. <웃음> 맞 예. 전민희 님이 음. 금은보와 구경하러 보라 켰습니다. 예, 했는데 그러기에 너무 약소하지 뭐. 우리 하정디제가 <웃음>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웃음> 응. 그래봐야 몇개안 꼈어 예. 아니 근데 금은보아 아니 금은보안에 목걸이 팔찌 네. 네. 반지 방송하면 너무 좋겠다 저요 어. 기절하죠 오, 왜냐면 제가 손가락이 이, 예뻐서. 예뻐가지고 또 쉐입이 좀 예뻐가지고 예, 예.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하잖아요 음. 그럼 가끔 경품같은 걸로 음. 주얼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하거든요 난리가 나 난리나.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네 네. 류 은하씨가 호영님 오늘 의상이 바다와 낙엽의 조화 같아요 여기 음. 어, 약간 예. 컬러가 어우 진짜 컬러 화려하네 네, 화려 네. 서민정씨가 셜록홈즈가 컬러풀해진 느낌? 오. 어 약간 그렇게 모자나 이런 느낌요 모자나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렇죠 뒤에 그리고 요, 요것 때문에 그래 아우 그러니까 자켓에서 달려있는거거 디테일이 뭐더 뭐라 그러지 그냥 약간 망토는 망토 같은 아닌데 같은게 살짝, 어, 살짝 걸려있는거 같은거 어. 이것 때문에 음, 산 거야. 이쁘네요뻐 어, 이거 아니었으면 아니었어 네. 있었어. 그치. 그치. 사고팔 <웃음> 하나님이 호이님 sbs 강심장 리그에 합류하, 합류했다면서요. 진짜 우리 호이 없으면 방송국이 돌아가지 않겠어. 어, 하셨어요. 강심장 리그는 뭐예요? 예전에 그 토크쇼. 예전에 그 토크쇼. 네. 아 그게 부활했어요? 맞습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예. 강호동씨 이승기씨가 그대로 이제 mc를 네. 하세요. 아이고 첫 방송은 언제예요? 5월 23일 화요일날 오후. 밤 저녁 10시 20분. 완전 프라임 타임이네. 에이. 음, 이것도 이제 많은 그, 그 토커들이 나오죠. 예,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와서 이제 또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또 이제 고정 패널들이 음음. 있고. 네 그렇게 이제 하죠. 아, 기대되는데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허영 씨도 MC로 저는 이제 그렇죠. 예. 분위기 예. 분위기 끌어올리는 요이지 뭐. 그렇지, 그렇지. 아무나 끌어올리나. <웃음> 그러니까 끌어올릴 때돈을주는 거지. 그렇죠. 음, 네. 장세정 씨가 요즘 호영씨 신곡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운동 텐션 끌어올리기 최고예요. 아, 예. 아, 이게 안 그래도 제 음. 친동생이 음. 또 크로스핏 그 강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 준 거예요. 어. 그 수업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거 막짐보을 던지고 막 하는데 어. 거기에 막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노래를 막 틀어놓더라고 네 어. 아우 맞아맞아 맞아. 텐션 끌어올려 요즘 어때요 노래 반응? 네. 아 이게 지금 음. 이 끌어올려 댄스 챌린지가 열풍입니다 음. <웃음> 많은 분들이 막나 예. 너무 감동받았잖아 어. 어떤 분들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태권도 도복을 입고 어. 다리를 끌어올려를 쫙쫙, 쫙쫙 하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카메라 무기까지 막 하면서 그러면 또. 완전 뜨는 거잖아 그 야, 노래 너무 좋더라고 이미 뜬 거잖아 아 너무 네. 떴다고 하기에는 이제 끌어올려 지고 있는 거 끌어올려 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를 우리 음. 최하정 누나가 잘 끌어줬어요. 우리 음. 화정 DJ가 댄스 챌린지를 제일 먼저 스타트를 잘 끌어주는 바람에 음. 어휴, 아니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서야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위에서 모범을 보이니까 아주 그냥 밑에 그냥 후배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붙네. <웃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예. 자, 오삼구군 아, 여러분도 한번 챌린지 따라 해보세요. 진짜 재미있고, 예. 또 기방 영상 올리면. 아, 네. 좋습니다. 오삼구군님이 호영씨 혹시 티라미슈 좋아하세요? 무조건 좋아하셔야 합니다. 어.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티라미슈의 뜻이 이탈리어로 나를 끌어올리다. 기분 좋아진다. 이런 뜻이래요. 호영씨랑 어울리는 말이죠. 이거 알려주려고 며칠을 호영씨 기다렸어요. 오늘도 네, 티라미슈. 그렇지. 그렇지. Miss y o 아 이런 뜻이 있었어 그러네 갑자기 티라미슈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그러네 이게 갑자기 음. 뭔가 먹으면 우리가 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머 티라미슈듯이 나를 끌어올리다 기분 좋아진다 어머 광고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 진짜 티라미슈 그럼 세상에 음. 우리 저기 음. 화정디젤랑 같이 화정디젤랑 그래. 먹고 먹고 잘먹락빠는 그럼 거.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 그럼 난 옆에서 끌어올려주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너무 좋지 그래, 마리오네트처럼 그래. 그래그래 이거 됐다 우리 둘이 좋겠다. 그럼 우리, 우리 둘이 이거 저기하자 이구님께는 한 박스 보내드리기. 그래. <웃음> 이게 성사가 되거들라 <되고> <웃음> 아니,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 이걸 아, 너무 알려주려고 감사. 며칠을 그러니까. 기다려. 아유, 세상 너무 감사해. 어머. 그래. 티라미슈트널이 티라미슈? 알려. 알려. 알려되겠어. 야 음, 음. 세상에. 그럼 이, 오늘도 티라미슈 미쑤! 이거 되네. 그렇지. <웃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내맛대로 넘버 칠 주제 만나볼게요. 네. 네자 우리 주제는요. 음. 어 5933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성년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아. 저도 20살 때 진짜 어른이 됐다는 설렘과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꿈이 많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에 못해본 게왜 이렇게 많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런 차트를 만들어봤어요.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 no. 칠 스파밤. 그래 오늘이 성년의 날이군요. 그러네.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 이제 성년의 날이 되면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인가? 이런 것만 받는 거라고 맞죠. 했잖아. 아, 장미꽃, 예. 향수 그러네요. 네 진짜. 허영 씨는 뭐 성년의 날. 선물 받은 거 기억나요? 어, 기억이 잘안 나. 나도 안 나. 안 받았나? 어. 응. 그때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응. 뭐 이렇게. 아니면 받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맨날 이렇게 어디 싸돌아 다녔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응. 맞아요. 그럴 수도 응. 있어. 응. 어. 의외로. 응. 의외로 맞아. 그럴 수 있어. 요즘은 스무살이 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나이 드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막 되게 막 아... 나이 높여 아... 말하고 아유, 그럼 그랬죠 어, 빨리 스무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른 되고 싶어 예. 했죠 요즘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아이돌들 보면 막 지금 몇살 열아홉이야 어, 막 이래? 어어. 엄청 나이 많은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럴 수 있어 음. 어. 이게 우리가 좀좀 좀 연령대가 여기 어려졌으니까 예. 그게 있죠 활동한 연령대가 음. 어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호영씨는 만약에 다시 스무살이 된다면 뭘 네. 하고 싶어요? 저요? 음. 어, 다시 스무살이 된다면 음. 돈을 좀 빨리 모으고 싶은데. 아하. 음. 그래. 왜냐면 그때는 음, 우리가 너무 뭔가 모르니까. 돈을 경제관념이 음. 사실 잘 없었어요. 맞아요. 요즘 세대하고는 또 달라. 달라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경제적인 그렇죠. 관념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정보력이 되게 많았지만 옛날엔 음. 또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에 좀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한 20년 넘게 됐어요 벌써. 음. 그럼 그때는 막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보다 그냥 단순히 돈을 쓰고는 싶었지. 어어. 어, 돈을 입고는 싶었어. 음, 하지만 뭔가를 모은다라는 음. 개념은 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누가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그 경제적 관념을 쭉 만 가지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진짜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투자 이건 말도 안 되고 아, 그냥 돈이 없거나 투자할 때 없고 이래도 관념이, 관념이. 개념이 어, 개념을 좀. 조금 생기면 달라 인생이. 그렇지. 예. 왜 인생이 처음 시작해서 이제 선이 두 개가 맞닿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이렇게 넓게 펴지잖아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 맞아. 너무 다른데 이게 너무 게, 몰랐잖아. 이게 웃긴 게 스무 살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음. 근데 막상 스무 살 됐을 때는 에이, 그런 그 경제관념은 음, 또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어. 그건 조금 더 다른 맞아. 어른들의 얘기인 건 거야 그리고 요즘은 뭐 아이들도 너무 이제 뭐 스마트하게 그런 걸 그럼요. 잘하는데 우리때만 해도 돈을 많이 알고 이러는 건좀좀 좀 그래. 나쁘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어, 어. 돈을 밝힌다 아유, 벌써 어린애가 어린애가 막, 어.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어. 음. 똑똑한 느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그치그치좀 약간 대화로 하졌다 생각했지. 어, 맞아요.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오구삼삼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7 스파밤 칠입니다. 7위 에이핑크 미스터 츄 스무살 딱 되면 벚꽃나무 아래에서 남자친구랑 키스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선 벚꽃이 흩날리고 귀에선 종소리가 울리는 그런 영화같은 일을 기대했는데 다 망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 술먹고 게임하다가 동기랑 벌칙으로 뽀뽀한게 저의 첫 키스가 됐거든요. 아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입술 아껴서 뭐합니까? 그쵸? <웃음> 아니요. 약간 그러니까 누구랑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정말. 어. 음. 그런데 이제 그때는 확실히 음. 그럴 수 있죠. 뭔가 첫 키스, 첫 입맞춤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음. 누구랑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치, 아무나가 그리고,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귀에서 종소리가 나는 경험을 음. 인생에서 해보면 너무 좋잖아. 그렇지. 안날 수도 있지만. 어. 그렇죠. <웃음> 삐돌이님이 전 무조건 연애요. 아,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다할 거예요. 그냥 피시방 다니면서 놀기만 했더니 서른이 넘은 지금도 모쏠이라니까요 연애나 할 걸. 연애는 언제든 지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스무 살의 연애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 그런 걸못 해봤어. 음. 단체 소개팅 이런 거. 어, 미팅.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그런 게 해봤어. 우습게 알고 아. 그런 데 나가면 촌스러운 거 같고. 맞아. 촌스러운 걸 해야 해. 그래야 섹쟈되 맞아요. 어. 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좀 촌스러운 짓을 해야 어.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어머 또그 명언 나았네 어머 그나니어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만나. 어 무슨 벚꽃놀이를 가. 어머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 <웃음> 그런 걸 해줘야 돼. 자 593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0살 어른의 로망 넘버 7. 바밤 6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 해피 물엿 퍼질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면 여기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스무 살 되자마자 봄날에 친구들과 미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입을 옷이랑 어떻게 매력 어필할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놨었는데요. 미팅 전날에 굴을 먹고 장염에 걸려서 결국 저만 미팅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21살에 어쩌다가 과 선배랑 싸움을 탔고 연애를 했는데 그 선배가 남편이 될줄 몰랐네요. 미팅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억울합니다. 네. 어머니 세상에. 진짜 그 필연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운명적인 그러니까 게. 그렇고 어떻게 또 굴먹고 장염 걸려갖고. 예 거기 못 나갔는데. 세초로이님이삼각관계 예. <웃음> 네. 그 연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아. 드라마에 나오는 풋풋한 청춘의 사랑 이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 20살엔 주구장창 짝사랑만 했었네요. 음. 이런 생각. 가질 나이죠. 맞아요. 음. 아 그리고 난 그것도 하고 싶었다. 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어요. 아그 뭔지 알죠? 네. 너무 잘했을 것 같아. 너무 알죠. 금방 점장으로 올라왔을 진짜, 거야. 진짜 그랬을 거야. 왜? <웃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인점 말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뭐 이렇게 하뭐 배지 같은 거막 예. 많이 달고 있고 영어 <웃음> 이름 쓰고 있고 맞아 맞 그리고 지금 없어졌지만 대학로에 네. 어 옛날에 옛날에 저 민들레 영토라고 있었어요 어. 그럼 거기는 또 느낌이 막 되게 인물이 되게 수려하고 아, 예쁜 그래.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 아 어, 근데 왜안 했어요? 아 그때 스무 살 때는 없었구나. 아, 있었지. 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어, 너무 1학년 때는 이제 대학 생활을 어. 해야 되니까 신입생이니까 음. 정신 없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잖아요. 어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여유가 어 너무 잘했을 것 같아. 아유. 아마 호영이 보러 그 지점으로 막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나 진짜 엄청 잘했을 그때 거야. 그때 정말 들어가면 기분 좋게 해주잖아. 아 맞죠. 예. 정말 그랬을 음, 거예요. 맞아. 영어 이름 쓰고 뭐 유니폼도 <웃음> 너무 멋있고 <웃음> 뭐 이런 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멋있잖아, 멋있잖아. 음. 자 이재영 씨가 소개팅이요. 대학 다닐 때는 소개팅 제안이 종종 왔는데 준비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했거든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며 미뤘던 게 후회스럽네요. 이제는 제안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무 살때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자오구 삼삼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 치즈 파방오 위입니다.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5위 싸이 챔피언! 지금 대학교 축제 시즌이잖아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매년 축제 때 가요제를 열렸는데 항상 저는 무대 아래에서 구경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무대를 보면서 나도 주인공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 어, 그 가족만 아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뻔뻔하지만 춤도 잘 춥니다. 근데 이놈의 주목 공포증 때문에 아 그기를 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맞아. 분장 실은 너무 잘해. 근데 무대 에 올라가면 못 하는 어 있죠. 친구들이 있고 있죠. 아, 뭐 별론데 근데 딱 무대에, 무대에 올라가면 거의 막친기레발휘 그, 어.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호익씨는뭐후자겠죠 그, 분장시에도 잘하지만 그렇죠. <웃음> 나가면 더 잘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연예인을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예. 어. 음, 음. 이어지죠. 개그맨 이어져. 중에서도 분장시에서 너무 웃긴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그 끼를 발휘를 못하는 어, 친구들이 어, 어, 어, 있고 어. 아니면 연습할 때나아쟤 되겠나 했는데 딱 무대에 올라가면 확 변하는 사람이 어, 그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 있지. 예. 참. 음. 아니 우리 화정 DJ도 음. 약간 말 재밌게 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석에서가 더 잘해. 그래. 나는, 어 응, 어, 나는 좀 이렇게 공식성감이 약간 가식을 떨어. 아 있어 걸르더라고걸 어, 어, 걸러. 자체적으로 걸르더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잘 잘 나오는데. 와잘 나와. 잘 나와. 어, 어. 근데 뭐 다른 토크쇼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조금 걸러 어. 그러니까 음. 약간 조금 공중파 느낌은 아니야. 어. 어, 어. 어 약간 OTT <웃음> 어, 느낌이야. 그래, 그래. 어, 맞아 맞아. 어. 음. <웃음> 우리 호영이는 어때요? 네? 사성이나 공석이나 저는 사성이나 이제 공석이나 이제 OTT나 약간 이제 음. 눈치 봐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어. 눈치 봐 봐가면서 수위를 딱 조절하죠. 어. 어. 맞아요. 어떤 애나도 안 빠져. 맞죠. 장강석한 음. 네. 음. <웃음> 씨가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포장마차 신 보고 성인이 되면 꼭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병에 꼼장어 닭발 시켜서 술 마시는 로망이 있었어요. 아 맞아. 이거 알아. 아, 그래 그래. 맞아. 요즘은 근데. 이런 포장마차 별로 없죠? 잘은 없긴 하지만. 포장마차라고 써있지만 옛날에 그포장마차 그 아니잖아. 그 느낌은 아니지만. 음, 예. 음.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진짜. 맞아. 있어. 이럴 어. 때또싹 음, 사랑이 싹 음, 트는데. 노태진 님이. 저는 20살이 된다면 와인 카페에 가서 폼 잡고 와인 딱한잔 우아하게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맞 음. 맞아. TV를 보지 못할시기에막그 중고등학교 막 이럴 때막 시험 보고 음. 이럴 때는 너무나 TV를 보고 싶어. 근데 못 보잖아? 음. 근데 나중에 TV 볼 시간이 많을 때는 TV를 안 봐. 그쵸, 너무 바빠서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래. 음, 음. <웃음> 자 하여튼 오늘 성인이 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많이 누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오이곡사이의 챔피언 듣고 4부에서 계속 네머대로 넘버 체 계속됩니다. 네. 노래 들으시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20살의 로망. 어른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일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령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화전.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 타임 4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의 텐션 요정 김호영 씨와 네멋대로 넘버칠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웃음> 허문영 씨가 성년이 되면 복권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권이 그렇게 사고 싶었습니다. 복권 사면 다 1등 당첨되는 줄 알았는데 살 때마다 꽝, 꽝, 꽝. 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도 안 돼요. 그렇구나. 성년이 돼야 복권을 살수 살수 있잖아요. 어. 어, 이것도 그러네요. 6683 님이 저는 머리 화려한 색으로 염색 그리고 네일 아트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직업 군인이라 봉숭아 물도 못 들였어요. 와, 아.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죠. 이렇게 이제 좀 염색 막 이런 거. 그런 거. 음. 어. <웃음> 남현욱 씨가.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멋지게 드라이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되던 해 바로 운전면허를 땄는데 현실은 운전 못하는 남편의 기사 노릇만 하고 있네요. 나도 델마을 루이스처럼 폼나게 살고 싶었는데. 아델마 루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나이대가 있죠. 있으시네요. 네네네네. 맞아. 우리 때는 진짜 운전해서. 저도 그래. 예, 어. 운전면허 딸때 너무 기분 아 좋고. 말해 뭐 합니까? 어, 운전하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그치. 가는 거. 너무 로봇. 누구 데릴러 가구만. 어, 그러니까. 아, 아이고. 근데 요즘은. 또 차들을 또안 사잖아요 음, 음. 어, 뭐~ 주차난도 그렇고 많 뭐. 어~ 그거 말고도 편이하,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어. 맞아요 지하철도 있고 뭐~ 음. 그렇죠 그리고 뭐~ 공용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시스템이 어. 잘돼 있으니까 좋더라고 맞아 어우 주차 잘못하면 어우 그~ 주차비 나오고 맞아. 길 막히고 네. 자 그래서 남편 기사 노르만 <웃음> 자 그럼 5 9 3 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꾸는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칠 스 빠밤 사위입니다.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오자 한잔해 사위 박군 한잔해 스무 살 됐다고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제 한잔 할수 있는 나이도 됐겠다. 부모님과 술 한잔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솔직한 얘기도 나눴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 있죠. 물론 지금 가끔 부모님과 술 한잔 하지만 그 나이에 할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대화를 못해본 게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 그렇죠. 그 이제 가, 가족끼리. 그렇죠. 뭐 아빠와 음. 뭐. 술 한잔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거죠 좋죠 예. 그럼 그리고 음. 뭔가 이제 스무 살이 이제 됐을 때 음. 술을 음. 뭔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제대로. 이제 배우는 게 네, 사실 좋잖아요 예. 맞아요 음. 제대로 배우는 게 그럼. 음. 그리고 아빠들도 그게 로망이던데 그렇지 맞아 가르쳐주고 예. 자기 자식이랑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 나눠 하는 거 음. 그렇지 6950님이.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누가 몰래 음료수와 고백의 쪽지를 놓고 가는 로망을 꿈꿨는데요. 현실은 볼펜 <웃음> 똑딱이는 소리 시끄럽다고 다른 데로 가달라는 쪽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볼펜 똑딱 소리가 너무 큰데. 그렇지. 어. <웃음> 쪽지 받았는데 그런 거야. <웃음> 그리고 음료수 넣어서 어머 누가 했는데 제 자리 맡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자리라고. <웃음> 황정희 님이. 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처럼 스무 살 되면 교복 입고 신분증 내밀면서 나이트 가고 아 싶었어요. 맞아. 진짜 이런 로망이 네, 있어. 요 맞아. 어, 춤, 어, 예. 어, 예. 춤에 대한 어디 가서 음. 놀고 하는 클럽에 대한 그런 그쵸. 로망이 있죠. 고 교복 입고 딱 들어가는 거야. 음, 조광연, 한때 이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유행이었죠. 예, 예, 그럼요 예, 교복 입고 어. 그런데 클럽 가는 거 조광연 씨가. 20살이 되면 극장 가서 성인 영화 마음껏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막상 성인이 돼서 보려니 또 이게 좀 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때 나이에 맞는 걸 해야 돼요. 공부 112? 제가 20살 땐 매력으로 10분 안에 남자들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술로 남자들을 <웃음> 쓰러뜨렸어요 지금 2 0 살로 돌아가면 술덜 마시고 연애 할래요. 아, 그러니까 엄청 센시즌 분이구나. 어. 그래 그래. <웃음> 와, 맞아 매력으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렇죠. 술로 쓰러뜨렸으니까 어. 아, 너무 막 속도 아프고 <웃음> <웃음> 귀엽네요. 자, 오구삼삼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2 0살 어른의 로망 넘버치 스파밤 3위입니다. 삼위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많은 분들도 스무 살에 로망하면 여행을 꼽지 않을까요? 저도 혼자 배낭 메고 여행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서 자전거로 전국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혼자 가는 여행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 이런 로망이 있죠. 근데또 부모님들은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위험하니까. 아, 어, 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오영 씨는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배낭여행 뭐 자전거 여행 간다고 하면, 어, 하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음. 가면 또 이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돌고 오지 못합니다. 음, 도중에. 네, 네 와,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자전거를 어디다 싣고 오든지 못 실으면 어. 연락 옵니다. 데려, 저기 데려다 음. 와달라고. 맞아요. 뭐 너무 위험하고 막 고생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엄청 말리시는데 오히려 한번 재보도 예, 괜찮아요.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몰래 가더라고. 맞더 어, 위험해요. 맞아, 음. 맞아요. 음. 자, 그렇다면은 삼이고 이승기 씨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기 씨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고 삼3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7스 빠밤 이 위입니다. 그 집이 해. 네가 그그 해. 2위 박진영 네가 사는 거지 그 제가 위에 언니만 4명이고 남동생이 한명 있어요. 대가족이라서 제 방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들 너무 밝고 목소리도 커서 저는 그 텐션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먼 곳으로 대학교를 가서 자취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웃음> 막상 독립하려니 다 돈이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바로 결혼하느라 혼자 살아본 경험이 제인생에 없네요. 아유 아쉬워. 음. 음,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결혼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그 사이에 한 번도 혼자 살아보지 못한 거. 음. 잠깐이라도 그렇지. 좀. 근데 이게 또 힘들거든요. 진짜 다 그쵸, 돈이고, 어. 예. 그리고 또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저도 음. 잠깐 혼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예. 한 2년 정도 어. 살아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너무 신나. 어. 어, 뭔가 이제 내가 찐 어른이 된 느낌이야. 어, 어막 설거지도 해, 밥도 해, 어. 뭐 뭐야, 세탁물도 다 돌리고. 예. 음, 근데 나중에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다시. 다시 또, 엄마랑 네, 함께 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웃음> 근데 요런 로망이 있어. 그치.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 그런 거. 예. 친구들이 집에 와서 잠깐 놀고 막 이러는 어. 거. 근데 그건 진짜 며칠 밖에 그렇지, 안, 해. 안 돼. 렇지안 돼. 있는 거싫지 나중에 오면은 막 귀찮아. 그 아지트 되고 러면 큰일 나 그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지. 조절을 해보는 것도 다 배워야 해. 맞아요. 한 어. 번씩 해보는 거 좋죠. 예. 아지트가 되지 않게 내 네. 아이 생활을 지키면서 친구들과도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해봐야 알거든. 음, 그런 로망이 있죠. 맞아요. 네. 자, 1호 공사님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독립을 꼭 해보고 싶어요. 음. 아담하고 깨끗한 원룸을 내 취향대로 핑크핑크하게 꾸미고, 밤새 영화도 보고, 어질러 나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웃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 뭐 이제 쓰레기 쌓이고. 그럼, 뭐, 먼지 쌓이고. 음, 밥 먹고 싶을 때밥 없고. 그렇지, 막. 빨래 쌓이고. 아이고.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거가 있어요, 또. 음. 김순희 씨가?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기는 더 겁이 나고 무서워요 스무살에는 그냥 눈꽉 감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치 번지점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난 못할 것 같아 난 영원히 그건 못해 저는 너무... 놀이기구는 못하는데 음. 번지점프는 또 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또 생각이 들지만 음, 음. 근데 막상 내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장담 못하죠 음. 나는 바이킹 같은 건 타는데, 어우, 이 아, 이 번지점프 나랑 또 반대네. 어. 음.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그거잖아요. 이제 옆에 카메라맨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한 순간이지. 그렇지. 이제, 아, 하실 수 있어 요 이러다 하다가. 나중에. 아, 아. 자좀 취업 합시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카메라, 매이크업그 그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어, 억지 스탭들 곡소리가 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 또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안 좋아지니까. 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와. <웃음> 자 오구삼삼님이 보내준 내가 꿈꾼 스무 살 어른의 로망 넘버틸 스파밤. 벌써 일이고 일위곡입니다. 할행아서 반지 블도에서를 야야야야야야. 일위 자오림 일탈. 일탈을 안 해본 게 아쉬워요. 제가 은근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라 수업을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밤새 친구들이랑 놀고 아침 수업도 빼먹고 지각도 해봐야 했는데 너무 착실했죠. 그리고 집에 통금 시간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름 착하고 열심히 산건 좋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탈 하나쯤 에피소드로 만들어 놓을 걸 후회되네요. 그러니까... 일탈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 그것도 음, 어. 아유. 그래서 일탈이 힘들고 한번 일탈을 하면 와 이런 거야? 라는 그렇지. 또 그런 신선한 충격도 있는 거죠. 우리 화장도 이제 일탈해 본적잘 없죠? 저도 일탈 잘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 어, 어, 우리가 어. 또 보기에는 그래. 또, 또잘 분방해 자유, 보이지만. 어, 그니까 러 우리는 또 하드웨어는 약간 잘 분방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가 또어른들말거역 그래. 못하고 또부모님들말 음. 거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탈 잘 못해. 맞아. 그럼. 그래서 일탈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탈이 어려운. 어려워. 어려워. 쉽지 않아. 어, 쉽지 않아. 음. 음. <웃음> <웃음> 963이 님이. 20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쁠 그 나이. 전 그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운동해서 몸뚱이만바꾸래요흰 티에 <웃음> 청바지만 입고 다닐 거예요. 어, 이거는 진짜 그래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있지. 맞아. 정말 같이 응. 있지. 예. 0225 님이. 저는 투표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빠른 년생이었어서 친구들 다 투표하러 가는데 혼자서만 투표권이 없었네요. 음, 그럴 수 있지. <웃음> 맞아. 투표권. 음. 진짜 우리 관리죠. 예, 희안님 스무 살이 되면 영화 접속처럼 채팅도 하고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처럼 타임캡슐도 묻어봤어요. 타임캡슐은 구 남친이랑 묻어두고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5년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타임캡슐 열어서 다 버리고 반지만 각자 가져왔네요. 아이 타임캡슐이 꼭두 사람이 모여야 열수 있나 보다. 뭐가 또 있었나 보죠? 어, 그렇지 그냥... 아니, 그 겪었나 보지. 뽀기에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어, 야. 또그 김에 5년 만에 만나서. 아니야, 근데 생각은 없었나봐.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치? 그냥 만난 거야. 어, 만나서 반지 네 반지는 어. 그래도 좀 갖자. 돈이 되니까 어, 가져왔지. 그리고 뭐 편지나 이런 거다 버린 거지만. 그렇지. 음, 어 그래도 멋지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굳이 연락을 안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고. 둘이 만난 거니까 두 사람이 각자 그게 있어야 되나. 봐. 그럴 수도 있고. 음, 음. 혹은 또 그때 당시 때는. 음. 그래, 이거 뭐, 그냥 그래. 별거 아니니까. 배호영아, 어, 어. 그래, 와봐봐. 그래, 하여튼. 가보자. 어, 어. 어. 뭐 이런 거야. 음. 어, 근데 멋진데? 만약에 두사람의딱 열쇠가 있어 열리는 거면. 뭔가 쿨한 느낌이 나네요. 어, 이런 게쿨하네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5933님. 아주 성년의 날 아주 뜻깊은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끝거우고는요 네. 요즘 그야말로 핫한. 네네네. 네, 김호영 씨. 네, 우리 또최하영 씨가 끌어올려줬습니다. 네, 티라미슈. 네. <웃음> 오, 그 그러니까, 티라미슈도 시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네 예, 네. 네. 네. 네. 김호영 씨 끌어올려 드리면서 우리 호영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끌어. 여러분 끌어올려. <웃음>